안녕하세요!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, 원샷맨입니다! 착! 오늘은 초록 매실과 레몬에이드를 섞으면 얼마나 더 달지 평가를 해볼 건데요. 원샷해보겠습니다. 착!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 두 음료의 달달한 조합이 섞여져서 완전 최고의 음료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!